안녕하세요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 살롱 백호입니다 처음으로 녹음을 하고 자기 목소리를 들어보았을 때 굉장히 어색해서 약간 민망한 적이 있으셨을 거예요 심지어 이 현상은 음성 직면 현상이라고 하는 학술적 전문 용어까지도 존재하는데요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녹음을 한후 나의 목소리와 평소 내가 듣는 목소리가 다른 이유는 남들에게는 들리지 않지만 자기 자신에게만 들리고 있는 소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귀를 통해서 소리를 듣죠 한번 귀를 막아놓고 소리를 내볼게요 보컬살롱 백호님 영상 너무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다시 해볼게요 보컬살롱 백호님 영상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자 귀를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들리고 있는 소리가 있죠 이게 바로 남들에게는 들리지 않지만 자기 자신에게 들리고 있는 소리입니다. 여기 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소리는 공기나 물 같은 매질을 타고 이동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우리 몸 안에 뼈나 근육 다위를 매질로 해서 울리고 있는 소리인 거죠. 이번에는 말을 하면서 귀를 막았다 열었다 를 반복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백코님 영상 너무 재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코님 영상 너무 재미있습니다 귀를 막았을 때 들리는 소리가 귀를 안 막았을 때 들리는 소리보다 훨씬 더 두꺼운 걸알수 있는데요 이 소리는 특히 몸 안에 단단한 뼈를 울리고 있기 때문에 저음이 풍성한 거랍니다 그래서 녹음이 된 나의 목소리를 들어보았을 때 평소에 내가 알고 있던 소리보다 조금 얇은 소리 즉 풍성하게 들리던 저음이 빠진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녹음된 나의 목소리를 싫어하는 이유는 바로 심리적인 이유 때문인데요 아까 말했던 음성 직면 현상이에요 녹음된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볼 때는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평가하는 마음으로 듣게 되는데요 내 목소리에 나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이 담겨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굉장히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는 거죠 내가 남에게 비추어주고 싶어하는 캐릭터의 모습과 녹음된 나의 목소리의 캐릭터의 모습이 차이가 심하면 심할수록 불편함이 더 크게 다가온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2013년도에 한 연구에서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녹음을 한 상태에서 점수를 매겨보는 그런 실험을 했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그 사이에 자신의 목소리가 섞여 있었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의 목소리에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줬다고 해요 그만큼 음성 직면 현상은 모두에게 있는 자연스러운 심리적인 현상이니까 위축되지 말고 저와 함께 자신이 원하는 색깔의 목소리를 천천히 만들어 보도록 해요. 마치 자신이 원하는 다양한 스타일로 자신의 외모를 천천히 가꾸어 나가는 것처럼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이상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살롱 베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